<웃음> 예전에 쓰시던 거 아니에요? o v e I see 오... 오... 오 n g t r 이 v e I 오 e e a long trove. I see a long trove. I see a long trove. I see a long t 오 o v e I see 오 아이고, 끝났다! 끝어 수고 많았어, 수고 많았어! 안녕! 다음에 보자 또. 야, 이거 뭐야?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! 와 야, 이거 뭐야? 야, 정말? 와 너무 다행이다. 얼른 치워 빨리. 마쳐주하 아 합니다. 마축주합니다 우리 붙을지도 몰라요. 둘, 셋. 케이크 들고 한번 찍시겠어요 퇴기. 아니 왜그러걸래 아니 에이 오빠 기랑잘 <웃음> 네, 보입니까? 사진 한번 네. 찍어보세요 오빠 여기요 하나 둘셋 잠시만요 오 좋아요 하나 둘셋